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스쿼트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 많이 들어가나요 내전근 쪽에? 그러면은 결론은 나가지 말라 나가라. 좀더 어, 괜찮은 스쿼트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소리> 홍언님 오늘은 운동 수다 한판 때리러 갑니다. 누구와 하느냐? 재활? 교정 트레이너 그분과 함께 운동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보디빌딩 전문가고 그분은 재활교정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느 운동 어느 자세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깨 운동하고 골반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다를 떨러 왔습니다, 홍원 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철 선수를 전담 재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박인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깨, 그다음에 골반.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이 골반부터 좀 한번 네.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대퇴이두, 네. 뭐분고 이런 게 이제 짧다 보니까 네. 얘가 이제 허리가 이 후방경사 되고 버디 크되는 이런 네. 걸 얘기하는데 네. 네네. 저는 저만의 그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시명을가르쳤을때 네. 10명 중에 9명은 네. 짧지 않고 네.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거 맞습니다 일반분들 가르칠때 처음에 이렇게 시켜요 예, 이렇게 예. 와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이 상태가 돼서 뒤꿈치가 안 떨어지면 저는 다 된다고 해요 네네 네. 되고 예. 지금 이 사람이 할때 후반경사가 되면 은 지금 근육의 인지를 못하는 거라고 하고 그걸 이제 네. 알려주죠. 근데 이 상태인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한열에한 명은 있더라고요. 네. 저보다는 네. 더전문가시니까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팁을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고 네. 네.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고관절의 가동성을 생각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방금 하신 것처럼 이 자세에서 얘를 벌려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 원인은 버딩크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햄스트링의 힘을 요추에서의 기립근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 요추 기립근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기립근이 좀 약화가 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전방 경사를 너무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를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밑에 가서 말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어 어떤 이제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골반을 딱 잡은 다음에 기립근이 긴장을 하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 약간의 버딩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추 기립근이 신장성 수축을 어느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쁜 현상은 아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려가기도 이전에 고관절이 가동을 하기 이전에 벌써 이제 습관적으로 훅 말려 버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척추의 어떠한 가동성 전체를 좀 봐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스쿼트 할때 오히려 척추 종료를 잡을 때좀 써주면서 하면 그벽 보고 스쿼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허리를 덜 쓰게 되고 이제 고관절을 강하게 움직임을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벽 보고 스쿼트 하는 방식도 저는 추천을 좀드리싶습니다네벽 보고 스쿼트 지금 되는 이렇게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재활이나 검사할 때는 SLR 테스트를 다리 를 이렇게 들어보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80도 정도가 나오면 은 굉장히 유연성이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스쿼트를 할때 아킬레스건이나 정아리가 타이트한 사람들이 스쿼트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뒤에다 이제 또 받침대를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시키면 굉장히 잘 일어나거든요 결론은 스쿼트 할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발목 가동성을 굉장히 빼놓고 얘기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청적으로 내가 이제 골반 자체가 이렇게 모양이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운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나 몸에 맞는 고관절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요즘에 이제 마사지 건이나 네. 아니면 뭐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뒤에를 네. 좀 스트레칭 시켜주고 네. 네. 그다음에 둥근, 중둔근 이런, 이런 이 정도로 저는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하거든요. 저그 정도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네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 근육을 너무 힘을 빼서 풀어버리면 오히려 근육의 기능이나 질이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줬다면 오히려 햄스트링을 좀 적정한 수축력을 이용하는 운동들을 보조해 주시면 좀더 어, 괜찮은 스쿼트를 할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 척추가 좀 제대로 뻣뻣하지 않은지를 음.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힙힌지라는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서 이제 발바닥을 좀 압력을 줘서 잡게 한 다음에 골반을 그러니까 등을 잡고 골반을 뒤로 미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벽에다 대고 어느 정도 각이 위치한 다음에 등 잡고 이렇게 뒤로 밀어서 터치 한 보기 하거든요 식으로 그러니까 무릎이 나가지 뭐. 말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왜 무릎이 나가지 않게 하냐면 어떻게 하냐를 설명해줘야죠 이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고관절을 많이 구부려서 뒤로 빼주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이 스쿼트를 가장 잘못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체를 앞으로 이렇게 손을 빼면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고관절을 덜 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상체를 손을 많이 빼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캐틀벨 같은 걸로 여기서 잡아서 무게를 이걸로 컨트롤 시키면 훨씬 좋죠. 그러면은 결론은 나가지 말라, 나가라. 저는, 아니 저는 이제 나가도 상관없다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는 뭐 나가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 사람이 어 내가 스쿼트를 했더니 오히려 등근이나 허벅지 위쪽보다는 무릎 근처에 자극이 많이 간다고 라 하면 저는 그 동작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릎이 어 과하게 잘못 쓰여지는 경우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 사람은 고관절을 조금 더 가동시켜서 좀덜 나가게 하는 방법이 좀 좋아요. 저는 이제 먼저 설명해 주는 게대퇴 고래 길이가 네네.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다 롱다리잖아요, 다리 길고. 네. 저도 네길입다 <웃음> 길어서 <웃음> 이걸 하면은 네. 이게 나가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아무리 여기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해도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못 나가게 하는 순간 잡는 트레이너들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에는 네. 저는 이제 나가도 된다고 하고 무조건 나가라가 아니고. 네. 네.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대퇴고래 길이에 따라서 네. 보상작용을 하다가, 이제 네. 무릎이 나가는 사람도 있다, 네. 있을 네.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저도 굳이 뭐 어, 발가락. 까지 뭐 위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그몸 체형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이 스쿼트를 시킨대로 했더니 어 생각보다 여기보다는 여기에 자극이 많이 간다라고 하면은 좀 조절을 해줘야죠. 큰 범위에서 조절해줘야죠. 그래서 고관절을 조금 더 가동성을 늘려서 여기가 무릎에 좀 부하가 많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 시켰을 때 이제 내전근으로 많이 이제 시키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게 많이 들어가나요, 내전근 쪽에? 어, 나 내전근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는다는 거는 늘어나야 되죠. 신경서 수축이 되는 건데 내전근 이 운동을 했을 때나 무릎이 좀 여기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무릎의 안정성을 하는 이런 거위발 근육들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무릎의 안쪽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는 좀 조심 시켜야죠. 내가 맞게. 내 어, 넓이를 내가 해놓고 움직여보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서 가장 최적화된 내 포지션을 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짧아진 근육을 늘리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우선이 좀 돼야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와이드 스쿼트가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은 스트레칭을 어떤 걸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와이드 스쿼트를 했는데 잘안 맞는다. 라고 하면 저는 별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기본적인 스쿼트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래. 네 저는 뭐 굳이 안 되는 스쿼트 방법이 내 몸에 맞는 게 많을 텐데 음. 굳이 왜안 되는 거를 그렇게 그냥 굳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는 이제 쪼그린 자세 있죠? 아, 네. 이런 자세로 해서 고관절 가동성도 좀 증가시키고 근데 이 자세를 했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밑에 스탠스를 너무 좁게 해버리면 무릎이 너무 나가거든요. 그래서 스탠스를 충분히 벌려주고 그리고 앉는 거죠. 좌우로 왔다 갔다. <웃음> 왔다 갔다 하시면 은 고관절이 확실히 좀 많이 좀 좋아지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강화를 시키면 이제 덤벨 같은 거를 딱 얹어 놓고 응. 얹어 놓고 하게 되면 좀더 강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막아 놓고요. 반대를 밀어보세요, 이렇게. 응. 이렇게? 네, 그래서 팔꿈치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한 운동은 오히려 이 상태에서요. 흉추를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여러분들도 와이드 스쿼트 안 되시는 분들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밀어주, 이거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해주시고 댄스 같은데 약간? 네. 사실은 이런 동작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쭉 밀면서 아 이렇게. 모았다가 네. 이거 하나 네. 죠 네. 저도 힘들어요. <웃음> <웃음> 운동도 인데 스트레칭을 꺼냈다고 네.